매 순간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 하셔야 할 일은요 이거예요 참나 자리에다가 던져버려라 참나 자리에다 던져버려라 제가 참나 에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에고 그러면 에고 안에만 참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박도 참나예요 그래서 이 에고를 참나 안에다 던져버려라 하는 건 몰라해서 참나 안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에고가 뭐더 작은 참나 자리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에고를 감싼 게 참나이기 때문에 그냥 에고를 사실 에고를 참나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던져버려라 그거 던지는 방법 몰라만 하시면 돼요 괜찮아까지 쓰시면 더 좋고 몰라 괜찮아 하고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 자리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이 참나의 양분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 느 에고는 결국 혼과 육 아닌가요 그럼 이게 신과 신이죠 마음 작용 생각 감정 오감의 마음과 진짜 물질적 몸뚱이잖아요 육과 혼이 이 참나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만 하고 이상한 감정 느끼고 불안에 떨고 우울에 떨고 하던 이 감정이, 생각과 감정이 이 참나라는 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혜롭고 자비로워져요. 생각은 지혜로워지고 감정은 자비로워져요. 그럼 이 육신은 육신에는 기운이 꽉 차면, 이 참나의 기운이 꽉 차면, 여, 그 황제님에게 나오죠. 염담허무 몰라해라 그러면 참나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몰라하고 참나에다 성량에다가 혼과 육을 던져버리면 염담 호무하면 진기종지 참된 에너지가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거다 병이 어서 들어오겠느냐 그러면 혼과 육이 다 참나에다 던져버리면 몰라 괜찮아만 하고 있으면 손과 육이 다 건강해지고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수시로 몰라괜찮아시라는 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 자명이 있어요. 참나 안에 있는 육바람이내 진리로 생각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 실제 몸뚱이를 건강하게 만들어라. 진리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라. 자 일단 몰라해버려라. 그 다음에 자명해져라. 일단 몰라 해버리면, 기독교에서 말한 칭의, 하느님 만나는 성령 체험이 가능하고, 자명, 자명하게 혼과 육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다 보면, 자명하고 온전하게, 그럼 혼이 자명해지는 걸 성화라고 하고, 육이 자명, 건강해지는 걸 영화라고 하죠. 육이 부화라는 걸. 육이 에너지로 충만해지는 걸.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논리도 성령, 성령에게 모든 걸 던져버려라 하면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려라. 맡기고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돼요? 혼이, 혼이, 애고가 뻘 생각 안 하니까 건강해집니다. 깨워서 알아차려 보세요. 자, 여기도 자명은 당듯이 있습니다. 자명이 없이 어떻게 깨어나요? 그렇지만 지금 자명을 따로 빼본 거죠. 그래서 참나랑 하나가 될 때는 나에 대한 몰입이고, 내 혼, 내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는 대상을, 대상이 있는 거죠. 대상에 대한 몰입인데, 방법이 있어요. 이건 나에 대한 몰입니까? 몰라, 괜찮아는 오직 모른다 하고 존재하는 나 자신만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다가 혼과 육을 건강하게, 이것만 해도 이미 혼과 육이 참나의 바다에, 참나의 바다, 참나의 연못에 던져진 거니까 충만하고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걸 도와주는 방법은 깨어서 참나 자리에서 알아차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차려주면,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려주면 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생각이 지혜로워지고 감정이 조화로워져요, 자비로워지고 그리고 내 몸뚱이의 오감의 신호들을 알아차리다 보면 내 몸이 내 몸이 충만해지고 덜 아프고 막힌 기혈이 뚫리면서 온전해져갑니다. 깨워서 왜왜 왜 그러냐 자명의 원리 때문에 그래 내 안에 음양우행과 육바라밀 인해지신의 원리가 구석구석 몸을 자명하게 원래 프로그램대로 치유해줘요. DNA도 건강하게 작동하게. 내 마음도 건강하게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해요? 참나의 바다에 던져버려라. 성령의 바다에 던져버려라. 너의 모든 존재의 일체의 것을. 그러면 일체의 것이 생각, 감정, 오감이죠. 그리고 내 몸뚱이도 오감으로 느끼니까 몸뚱이랑 마음을 던져버린 격이에요. 던져버리고 쉬어라. 거기서 온전해져가는 내 마음과 몸을 바라보면서 알아차리면서 더 자명한 쪽으로 가게 양심성찰 해주면서 인도해라. 그리고 몸관찰. 몸관찰 해주면서 몸이, 몸의 이몸 에너지체가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줘라.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지혜롭고 자비롭게 되는 걸 도와줘라. 아시겠죠? 참나 자리에서 도와줄 수 있지 에고가 욕심낸다고 도와줄 수는 없어요. 던져버리고 쉬는 중에 참나의, 참나 자리에서 참나의 안목으로 내 마음과 몸뚱이 혼과 육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라. 만들어 가라. 이게 공부의 전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에서 칭의, 성화, 영화라는 게 이게 다예요. 풍덩 하셨나요? 이 얘기 듣고. 던져버리세요.